반갑습니다. 잠재식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융입니다. 오늘은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 시스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정말 아주 작은 사소한 차이인데, 바로 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차지하는 이 생각법, 이 어떤 생각법인지 오늘 영상에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필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안경에 비유해서 어,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무색 안경이잖아요. 안경에 아무런 어,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에 파란색으로 쫙 코팅이 되어져 있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온통 저한테는 파란색 밖에 보이지 않겠죠 이 의식 내에서 우리가 안경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터라는 것은 또 걸러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어, 필터에서 설정해 놓은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즉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러서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 또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필터들을 가능한 한 원할 때 열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랑은 완전한 차이점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죠. A라고 얘기를 해도 B라고 받아들입니다. 어, 실상원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얘기한 논점, 그 중심, 그 핵심을 벗어나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유튜브나 뭐 카페에 어떤 글이나 영상들을 올리면 그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그 핵심에서 굉장히 벗어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드려요 어, 모든 교육을 이 교육 전 과정을 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그중한 어, 가지가 어떤 거냐면 오픈마인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 어떤 분류를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그대로 실천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쉽게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굉장히 많이 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 첫 번째, 생생하게, 어, 저는 생생하게 시각화가 안 됩니다. 생생하게, 어, 그것을 그려내야 됩니다.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교육 내내 생생이라는 얘기는 단한 번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긍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려도, 이제 교육 중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같이 실습을 하기도 한데, 하는데 기도하 제가 그 실습이나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실습 또는 이 영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안점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영상에 보거나 실습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아 이것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구나. 뭘 보여줘도 무슨 실습을 해도 아, 긍정. 이렇게 해도 긍정, 저렇게 해도 긍정. 모든 것은 기승전 긍정으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웃음> 교육을 진행하면서 <웃음>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 얘기도 단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웃음> 생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대 요소 뭐냐. 감정. 아,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감정이 막 중요한 건데, 감정을 막 어떻게 해야지 할수 있죠? 어, 제가 교육을 하면서, 어, 마지막 세 번째 요소죠. 이 감정에 대한 부분도 거의 말씀드리지 않아요 딱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 감정은 우리가 우리가 성공하게 해서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그 법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실천을 하면 감정은 알아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감정이 만들어진 것 같은 진동수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감정조차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세 가지 것들에 굉장히 많이 꽂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어두시고 받아들여야 셔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거를 열기까지 걸리는 시간 내가 이 필터를 제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성과가 나타나기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필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가르침을 굉장히 빨리 익히지 못하고요 어떠한 새로운 것들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성과를 빨리 낼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가, 내지 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필터를 필요할 때는 내려놔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는 즉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장착을 해서 내가 적용을 해야 될 때는 이 필터가 없어야 될 때에요 저 이런 삶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칙들을 알고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필터들은 그것들다 막고 있어요 내 삶이 지금과 과거와 변화가 없다 바뀐 게 없다 왜 바뀌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바뀌면 바뀐다면서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내 필터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정말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어 그러면 제가 필터가 뭐가 있는지 아 제가 뭐 일부러 스스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필터를 어떻게 내려놔야 되고 내가 무슨 필터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이 내용들을 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필터를 어떻게 알고 필터를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여러분들 눈을 어, 동그랗게 뜨시고 어, 집중해서 어,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일반적인 어, 생각 시스템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어떤 정보 어떤 뭐 가르침 그걸 통칭해서 그냥 정보라고 할게요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 대해서부터 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냥 딱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걸 그렸습니다 어, 어떤 그림이냐면 어, 촛불에 대한 그림이에요 어떤 촛불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처음 봤어요 처음 듣는 내용이고 처음 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촛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일 첫 번째 뭘 하냐면 우리는 분류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촛불을 있는 그대로 이 촛불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촛불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류를 해요 이거는 A에 속하는 건가 즉 영어 알파벳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기억에 속하는 한글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중국어에 속하는 것인가 어디 언어에 속하는 것인가를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언어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촛불을 어디에 가장 비슷한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촛불은 기니까, 이긴 모양이네? 근데 영어에서 보면 은뭐 I도 있고 L도 있었어. 그러면 이거는 영어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촛불을 보고 어, 이 촛불은 I다. 이 촛불은 L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촛불이라는 사진을 딱 보여드렸어요. 근데 촛불을 본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 뭐 김세용 대표가 뭘 보여줬다는데 김 대표가 뭘 보여줬어요? 하면 아, 김 대표가 L을 보여줬어요. L이라는 철자를 보여주더라고요. 또는 I라는 철자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제가 세도나 메소드에 예를 들어서 릴리징이 같은 개념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릴리징, 영어로는 뭐 놓아버림이라잖아요. 놓아버림, 내려오는 의미라니까 우리가 그게 물리적인 뜻으로만 알았, 알았잖아요. 내려놓, 뭐 이렇게 내려놓다, 놓아버리다, 이렇게 놓는 것만 하니까 이거를 실제로 어, 제가 이제 교육이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어, 릴리징이라는 게뭐 어디에 이런 건가요? 어? 학원에뭐 해당이 되는 건가? 아, 릴리징이라는 게 어, 정화인가요? 정화? 자꾸 분류를 하기 시작. 아, 저는 이게 정화도 아니고. 릴리징 입니다 릴리징은 릴리징 입니다 여러분들 가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저는 김세용 입니다 라고 소개하니까 김세용 이라고요 김세용은 동물입니까 김세용은 음곤충 입니까 어 김세용은 뭐 돼지입니까 고양이 입니까 김세용은 개입니까 어, 개랑 비슷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막... 어, 이게 이본 적이 없으니까, 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개랑 막뭐 돼지 막 이렇게 <웃음> 말 이렇게 뭐 곤충 이런 걸로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슷한 거로. 그 다음에는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아, 김세웅은 어, 개다. <웃음> 저는 졸지 이제 개가 되는 겁니다. 즉이 새로운 것을 배정을 해야 돼요. 왜 분류를 안 하려면 우리가 뇌는 최적화를 어떻게 시키냐면 어, 편한 것대로 어,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야 돼요 새로운 것을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 우리 뇌에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 김세웅이 나타났는데 돼지의 방이 있고 말의 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근데 김세웅을 위해서 새로운 방을 만들어 놔서 새로운 어떤 규정과 관념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근데 이게 피곤 하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의 방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개의 방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개와 비슷한 것 우리 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내려놓, 내려놓는 작업을 하, 하기에는 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번째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돼지의 방으로 보내고 개의 방으로 보내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저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성공학에서도 얘기하고 릴리징 우리 어, 내려놓은 어, 세도나 메소도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판단 하는 것. 이것이 어, 우리 내려놓음에서도 가장 큰적이에요 왜냐, 필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필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는 부분들,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를 내려놓는 법, 어떻게 하느냐. 분류와 판단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어, 영상이 좋으셨다면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께 공유하기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뭐 네이버 커뮤니티도 있고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저희 공식 채팅방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어, 여러분들이 어, 궁금하신 것들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어, 토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